미나리 조그만거 한다 굉장히 미나리가 대가 좋네요 그래서 이거 따듬어 가지고 이렇게 이파리는 띄고 그리고 줄기도 이게 뿌리 지저분한 쪽으로 잘라버리고 대만 갖고 해야되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제 봄에는 좀 입맛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미나리하고 어이 멍게 멍게하고 이렇게 멍게는 이 멍게만 먹어도 입맛이 살아나는데 미나리하고 같이 예, 먹으면 또 달아났던 입맛이 또 살아나요.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게 멍게하고 미나리하고 이렇게 같이 생 청무침을 하려고 그래요. 먹기 좋게 먹기 좋을 만큼 이렇게 잘라가지고 겉절이식으로 이렇게 무칠 거예요. 홍고추 두개 정도, 청양고추 두개 정도, 파도 흰 부분하고 파란 부분 섞어서. 이 정도만 크니까 한번더 잘라가지고 먹기 좋게 해놓고 이제 초고추장 양념을 만들어야 돼요. 고추장 이 정도 넣고 이게 초무침에는 이렇게 좀 식초가 좀, 좀 강도가 좀센 거를 넣어야지 물이 덜 생기더라고요. 이거는3배 식초. 마늘, 깨소금, 쭈루 소금도 좀 넣어주고. 이건 설탕이 아니고요, 이거 스테비야. 여기에는 아사비, 좀 이렇게 먹을 때 코를 좀뻥 떨어지게 아사비를 좀 넣어줄 거예요, 아사비. 가루로. 지금 여기 국물이, 식초가 덜 들어가서 국물이 이렇게 좀 빡빡한데 섞어서 넣으면, 묻힐 때 넣으면 되니까. 고추, 이거는 파. 식초가 3큰술 넣었는데 안 쉬어서 세 푼대로 더 넣어야겠어요. 네 이렇게 해 놓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멍게를 넣어야 돼 처음부터 뭉그 한번다 뭉그러지니까 이렇게 해서 묻히면 멍게에서도 향이 나오고 미라리에서도 향이 나와서 향이 에? 진짜 배세 배도 넘어요 너무 이렇게 입맛을 확살려주네 이게 마지막에 참기름 이렇게 해서 밥 비벼 먹으면, 삭삭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겠죠. 향이 너무 좋아. 미나리 생초무침. 맛있어요, 새콤달콤. 이렇게 해서 밥 비벼 드시고 여름에, 아, 봄에 아 달아났던 입맛을 되 찾으세요. 감사합니다.